네 여기가 어디죠? 아네 아 여기는 저희 뮤비 촬영장입니다. 아. Hello, hello, w a h o t s great day. You know what it is. You ready? o 자먼녀 분들 일자로 쓰세요 네. 자먼녀 분들 따라오세요. 중간에도 변경. 진현이 형 음, 모두들 이럴 때서먹 뭐, 키가 커지신 것 같은데요? 아, 얼마면 돼? 3 5 6 3 5원아 비용을 좀 챙겨주세요 저돈 많아요 괜찮아요 그렇게살더라고 들어가? 들어가요? 응. 들어가는 좋은데 <목소리> 진짜 잘 나오는데? <목소리> 야, 진짜 잘 나와 오 근데 진짜 아니 깜지마 툭 과짓거리 좀 줘봐 없어요 지금 밥심이 없어서 이거 하못 듣고 있어요 여러분 <웃음> 긴장돼? 알 <웃음> <웃음> 넌 뭐니? 저는 일단 메인 의상 개인컷은다 마치 친 상태고요. 지금 활찬이가 찍고 있고요. 아, 저랑 아, 연희는 지금 찍는? 찍고 있습니다. 아다 찍었고요. 누 아. <웃음> <웃음> 개인 끝났습니까? 네 끝났어요 오늘 네, 컨셉 어린왕자라고 하시던데 아 근데 네, 기타가 고장 나가지고 치질 않고 아. 치는 척하라니까 더 힘들었어요 마음에 네. 들어? 아못 봐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어 고생했 안녕 음. 이제 내 차례여서 준비중 있습니다. 운 양되지? 응 살짝 졸다가 음. 자, 네. 자다가 이번에는 조금 귀엽기보다 좀 멋있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도. 어떤 컨셉이 오늘은 살짝 옷 잘리는 패션이 있어요. 그냥 옷 잘리는 사람 사실 입혀준 대로 입은 거예요 잘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. <목소리> 아 자다 왔어요. <웃음> 오늘 오늘 스타일이 약간 뒷짐 뒷짐. <웃음> 그래서 이게 포인트라고. 네, 여기, 오늘 호주는 네. 무조건 이거 있어야 돼. <웃음> 그 다음, 우리 호령씨 오는 컨셉. 저, 바피용. 요 어때? 오랜만에 머리 올렸는데. 아, 엄청 잘 어울려. 잘 어울려? 어. 오. 맞냐? 이거 좀 소스. 맞냐? 지금 이제 우리의 리더 마티 형 제이형이 <웃음> 3시만에 공무를 치고 지금 현재의 시각까지 계속 대기하다가 방금 막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9시간을 대기한거죠 거의 다이시대기왜 yeah. <웃음> 이럽니까? <웃음> 아3 다서9시간째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. 뮤비 전날의 밤샘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잠이 와요 어? 이번 댕 다시 할게요. 네 이번 다시, 네 이번 저희 멋진 녀석들의 세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어, 트리거의 타이틀곡 댕 뮤직비디오 촬영이 오늘 드디어 끝났습니다. 뮤비를 끝낸 소감 아 정말 뿌듯하고요. 이제 우리 비디오 내 먹을 수 있어요. 우리 이제 먹을 수 있어. 고생 많았어. 끝. <웃음> <웃음> 대형 댕 삼집 대박 나라